아무런 의미 없는 덧도 차갑게 날 대하지 마. 모든 게내 잘못이었어. 이런 니네 모습 나 살아나. 괜한 내 자존심 때문에. Baby, babe, baby, hate to see you cry. Just talk to me, talk to me, talk to me. 잘 알잖아 Can we make up in the morning Baby, baby, hey hate to see you cry Baby, baby, talk to me Talk to me, talk to me so <목소리도> 하다는말나무러지 <목소리도> 않게 말아 우너 uh, no. 이렇게 전화 끊지 마 우리 솔직해지자면 baby 내게 벌 주지 마 무것도 손에 안잡혀 오금만에 이제 난 꿈에서도 한숨을 푹 쉬어 다 느껴지는 건 어찌 모른 척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안해져만 가는 걸 지금 얘기해 right now. 또 울면서 잠들 것 보네. 내가 널잘 알잖아. Can we make up in the morning, baby? Baby, hate to see you cry. Baby, baby, talk to me, talk to me, talk to me. 내가 더 잘할게야 그래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봐 나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하게또 너도 한숨도 못잘 거잖아 그냥 말해줘 나한테나 yeah yeah yeah yeah Oh baby baby please hate to see you cry Baby baby talk to me talk I'm o e r o